네 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지난주 DCF-887을 보쉬 GDX처럼 바꾸는 거잘 보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디월트 한국지사는 디월트 안전화를 수입하지 않는다 했었죠 그때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 했던 게 이제 DCF-887을 보쉬 GDX처럼 바꿀 수 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고 제가 그 편을 촬영한 다음에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직구해갖고 조립한 겁니다 네 그리고 요 베어링은 원래 대만에서 직구할 때 없었습니다 각 전동 메이커 회사들은 이제 뭐 카페나 커뮤니티를 사용하는데요. 물론 이제 디월트도 그런 커뮤니티가 활발하고요. 그 디월트 카페에 가면 이제 여러 정보가 올라오는데 이제 거기서 한 분이 DCF 887을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 렌치 겸용으로 바꿀 때 요거 넣으면 괜찮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요게 m b 이 국내에 들어오면 인기가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요 제품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요, 무브와 상태에서 떨림이. 심하죠 우리나라는 이걸 가지고 아좀 와블이 심하다 하면서 이제 좀 설왕설레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디월트 입장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디월트가 이런 와블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비트 흔들림 증상의 경우 무부하 상태로 제품을 구동시에 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임팩 제품의 특성상 비트 끝이 나서 나사선에 맞닿으면서 축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작업 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 하자도 아닙니다 다만 해당 제품으로 실제 작업 중에도 비트가 흔들린다거나 흔들림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 통해서 점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팩 제품이 어 선풍기나 이제 뭐 양궁도 아니고 나사선에 맞닿아서 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볼게 아니라 요렇게 봐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보화 상태에서 어 떨림을 가지고 이제 와블이 심하니 아니니 라고 언급을 하는 것은 어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면 은 아무래도 이제 구매하기가 살짝 꺼려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디올트 정치제품도 아니고 그리고 대만에서 직구 수입해서 하는 즉 악세사리인데 이제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까? 좀 어, 호불호가 갈리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MB를 분해하겠다고 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제 개인적인 팁입니다. 어, 사실 DCF887 직구를 국내용으로 뜯어 고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그렇고, 제가 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통 이제 MB를 분해할 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스프링이 조심하라는 겁니다. 요렇게 말이죠. 근데 작업을 하실 때 드라이버를 딱 꽂고 하면은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처럼 대만에서 이제 직구해서 직접 뜯어 보시겠다라는 분들에게 제가 조그만한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요 요 베어링 있죠 베어링 요 베어링 제가 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여분이 일곱 개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그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일곱 어, 분이 안 되면 남기신 분들 제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일곱 분 넘어가면 제가 그때는 제비뽑기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887에 끼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봤는데 887에 끼워도 안 됩니다 공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나 이거 887에 끼워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안 다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